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슈 파우치, 루구, 여분의 신발끈 파우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디올 들어 있고요. 짠! 바로 이게 듀얼 바이브 스니커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디테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골드, 이게 실버랑 골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보면 쿠셔닝 디테일이 되어 있고 여기로 마찬가지로 뒤에는 골드 뱀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미래와 고전적인 디자인이 함께 같이 들어있는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도 반투명한 이 재질 자체가 보여질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기 다른 각기 다른 이 cmf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 심플하지만 심플하지 않은 구조적인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장식적이면서 현대적인 디테일이, 들어,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슈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그니처인, 디올의 또 다른 시그니처인 이 별, 이별 모양이 이렇게, 아웃소라고별 모양이 이렇게, 아웃솔라고 뒤에, 뒷부분에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신어 볼게요. 착화감은 진짜 너무 가볍고 이렇게 요런 느낌? 너무 가볍고 이렇게 발을 조금씩 비춰요. 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슈즈 듀 바이브. 이렇게 매칭을 했고요